고령자가 교통사고로 인공관절 수술 후 11개월 뒤 사망하였다면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이고 재해장애 급부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52420-2012가단 나9293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3년경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였고 당해 약관에서는 팔다리를 완전히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인공관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망인은 보험기간 중 거실 주방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받고 고관절 인공관절 성형술을 받았으나 11개월 뒤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나 휴일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 분쟁인과 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 관계이므로 그 인과 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해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성이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사고를 의미합니다. 면책규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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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파키슨병을 앓고 있었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골절부위는 보행의 중요한 부위라 장기적인 안전가류가 필요한 점, 폐렴 등의 병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퇴원 당시 심근경색, 승모판 폐쇄부전, 심낭삼출 폐렴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던 점, 76세로서 와병 내지 투병으로 인하여 영양 공급의 불균형 및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의학경험증상 76세 정도의 고령의 환자가 대퇴근 경부골절상을 입은 경우 통상 1년을 전후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많게는 30%인 점, 시체검안소에 직접 사인을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및 영양상태의 불량으로 혹시된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쟁점 다 제 장애 급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제 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한 관절을 완전히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채기고 재해장애 급보금은 면책입니다. 1. 유사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판례지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한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심과 항소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약관 해석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해당하나, 통상 사망하기 전에 일시적 장애는 배제하여 이중보상하지 않으므로, 종국에는 재장애급부금이 면책되는 결론은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